창질이 교차로 내려 동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왼쪽에 국거가 있습니다. 물건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로에 현재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앞쪽에는 또랑이 있습니다. 매매할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땅 모양은 길게 보입니다. 저 안쪽은 조금 넓습니다. 여기서도 4차선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4차선입니다 뒤쪽에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산과 경계입니다 옆집과의 경계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전원주택부지, 주말농장, 매매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필지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면적은 2 5 3제곱미터 77평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면적은 1 5 7제곱미터 47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국어에도 접해져 있습니다. 수도는 포항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4차선과의 거리는 약 120m입니다.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